안녕하세요.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. 우리 감독님. 네. 너무 좋아요. 숨 쉬고 싶다. 주찍어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좋아, 아무래도> <웃음> 안녕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추석 그림 본인이 그리신 거 맞으세요? 네. 아, 너무 오랜만에 펜을 잡아서 좀 그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뭐한한달 정도 해서 그리면 좀 옛날처럼 잘 그려질 것 같기도 하고 네. 앞으로 이제 계속 좀 그림 좀 그려보려고. 기대하겠습니다. 자주 공개해 주세요. 아니 근데 그, 그 아이패 그걸로 그려가지고. 아니, 않아요. <웃음> <알아. 웃음> 지금 이 정도. 예. 밖다 <웃음> <이렇게 내려? 웃음> <웃음> 왜안 써? 아, 좋아. 안을. 선배님 이 뺏어가실까봐 안가져왔어요우 소니꺼보다 더 영상이 영화에 가깝게 나와고 <목소리> 어. 이거 하나 더 키워요. 아, 이게 못 먹어. 무슨 맛 이에요？무슨 맛이 라고요. 안녕. 나하세요오